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5회 고정수 회기 분석 자료입니다 지난 회차에는 이렇게 나왔죠? 헌터가 23, 37, 43, 45를 뽑았는데요. 아, 여기에서 45가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 먼저 어, 확인하고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 운영 체계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 며,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실시간 방송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 그 실시간 방송을 함에 따라서 어, 운영 체계가 좀 바뀌어야 돼서요. 그래서 어, 이렇게 바꿉니다. 멤버십 방은 이제 앞으로 자료를 저장해 놓는. 아, 그러한 방으로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아, 자료 저장고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요일서부터 어, 금요일까지 수시로 헌터가 어, 그 찾아지는 자료들을 핵심 자료들을 우리 어, 회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라 판단하면 어, 수시로 녹화 방송을 해서 어, 멤버, 멤버십 방에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영상은 어,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고정수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정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두번 방송을 하는데요. 어, 1차 방송은 어, 매주 화요일 밤 9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어, 일요일서부터 화요일까지 어, 그 찾아진 자료를 가지고 어, 그 시청자들과 같이 어 뭐냐면 고정수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송은 어 이제 목요일 날밤 9시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어, 이제 화요일 이후로또 변경됐거나 아니면 추가해야 될 사항들을 놓고 어, 같이 이제 어, 그 고정수 찾는 시간 어, 이렇게 해서 어, 실리 추구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어, 화요일 날 어, 매주 화요일 날 올려드리던 어, 회계 분석 자료는 어,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어, 헌터가 뽑는 회계 분석 자료가 그 필출 아, 저 뭐냐면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어, 그래서 내수중1에서2수 어, 네 찾는 건데요. 어, 그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그 조회 수나 또는 그 좋아요 수로 볼 때에 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화요일 날 실시간 방송을 함에 따라서 월요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오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실시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뭐 많이 올려드린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실리 그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에서는 헌터가 그 필출 그룹으로 가져오는 나 그 자료를 놓고서 그중에서 고정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청하실, 시청자들한테 하시청 헌터가 질문하기도 하고 해가면서 또 헌터의 자료도 보여드리고 그 필출 그룹에 들어있는 숫자에 대해서 헌터가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시청자분들께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어, 실리추거우주로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 화요일은 어, 자료가 올라오질 않고 어, 밤 9시부터 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어, 내일 첫 회차라서 실시간 방송 첫 회차라서 어, 헌터가 지금 다소 내일은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 이제 한두번 진행하면서. 아 바로 그 실시간 방송도 가장 현 뭐냐면 현실적으로 좀어그 우리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원래는 내일 방송해야 될 회계 분석 자료를 오늘로 하루 당긴 겁니다. 그실 실시간, 실시간 방송 때문에요. 자 함께 보실까요? 1055회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일요일은 어, 멤버십 전용방에 멤버십 방에 어, 그 월요일 날 올려드렸던 어, 그 규칙수, 어, 약수 또는 제외수였었죠. 어, 제목이요. 어, 그 규칙수 총정리한 건데요. 어, 그거는 멤버십 방에 일요일 날 어제 어제 올려놨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오늘은 회계 분석 자료입니다. 어, 내일 방송해야 될 거를 오늘로 당겨오면서 어, 규칙 수는 어, 이제 아, 멤버십 방에 이제 거기에 저장을 해놨어요. 어, 이제 앞으로는 멤버십 방은 어, 헌터가 뽑아지는 자료들을 거기에다가 저장해놓는 어, 그러한 어,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이제 변경되고. 어, 또 일반 영상에서는 어, 고정수 찾는 어, 그런 어, 어, 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분석 자료는 어,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어, 이거는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방송했던 거죠. 분석자료 보시기 전에 함께 찾아봅시다 자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3주차 계속 안, 안 나오고 있는 자료죠? 어, 이것 때문에 100% 적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지난 2차에 또안 나와서 이1 0연멸이 됐어요. 아, 그런가요? 맞죠? 네, 1 0연멸이 됐어요. 이게 주기분석인데요. 어, 헌터가 아, 물론 관심 있게 보지를 않아서 그런 가는 몰라도 구연멸까지 되는 거는 봤는데, 어, 이게 10연멸이 됐네요. 어, 이제 신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차에는 이제 출할 수 있으려는지, 어, 한번 찾아보세요. 어, 10연멸은 헌터가 기억이 없습니다.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게 10, 10연멸이 됐습니다. 어, 둘레여서 일곱 수죠. 주기분석이니까요. 어, 삼, 십삼, 십오, 어, 이십, 40, 41, 44, 40번대가 세개나 들어있네요. 여기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여기에서, 이거는 함께 찾아보자는 의미니까요. 필터 범위는 주기분석은 뭐 일반적으로 1에서 4죠. 물론 이제 5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필터 범위는 일반적으로 1에서 4고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각자 가지고 계시는 제 아, 제수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약수가 이 중에 있으시다면, 어, 댓글로 한 수, 한 수씩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 2차에는 이게 꼭좀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구연멸에서는 이제 필출할 줄을 알았는데, 어, 그, 전멸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10연멸이 됐어요. 자, 다음은, 어, 매주 올려드리는 불주변수입니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출연 빈도가 높아서 혹시 이거를 관심있게 안 보실까봐서 헌터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 불주 변수는 이렇게 가지런히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편하죠. 보기가 편합니다. 여기 42하고 43이 이쪽으로 떨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앞쪽으로 몰렸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 불주 변수는 필터 범위가 1에서 4죠. 이것도 가끔 다섯 개가 나오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번 2차에는 전멸할 것 같지는 않죠? 지난 2차에 딱한 개가 나왔는데, 지난 2차는 딸랑 한개 나왔습니다. 14번 하나 나왔죠? 이번 2차에는 몇 개가 나올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헌터는 이번 2차에도 두개 정도는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서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오늘 주메뉴죠 어, 회계 분석 자료입니다 어, 이 헌터가 뽑는 데이터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세개 3개 나오는데 세 개는 자주 있지는 않고요 가끔 있죠 어,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두 개입니다 어, 회계 분석 자료는 어, 헌터가 뽑는 회계 분석 자료는 개수가 좀 많은 편이나 아, 출연하는 개수도 많죠. 일반적으로 2개에서 5개가 나오는데, 지난 2차에는 딸랑 한개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몇 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이번에는 열두 개네요. 헌터가 뽑은 네수 내수. 어, 수가 어, 이회기분석에서 뽑는 네수는 적중률이 높습니다. 지난 2차에는 45가 나왔죠. 이번 이차에 헌터가 뽑은 네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개씩 보여드릴 거예요.